안녕하세요 피터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한웅을 배울 거예요 한웅이 뭐냐면요 프랑스의 작곡가인데 연습곡을 썼어요 피아노 학원을 지나다니시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어, 이번 시간에 배울 텐데 어 12개를 칠거예요 먼저 C장 조으로 시작해 볼게요 다시 솔에 어 솔로 돌아왔을 때는 내려갑니다. 솔이 또 왔을 때는 돌을 치고 끝내요. 물론 이게 원래는 이 술이 아니라 여기까지 올라가는 건데요. 우린 12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짧게 이 도에서 출발해서 이솔까지 가는 것까지만 하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반음 올라가서 D 플랫 장조입니다. D 플랫 flat 장조는 플랫이 5개가 들어있어요. 네, 해볼게요. 이번에는 d 샵이 두 개입니다 이번에는 가서 이 플랫 플랫이 세 개죠. 이번엔 발음도 올라가면 E입니다. 이 장조는 샵이 4개죠. 이번에 반음도 올라가면 이번에 F장조입니다. F장조는 플래시 하나입니다. 이번에 반음도 올라가면 G 플랫 장조 플랫이 6개죠. 이번 에는 반음 도 올라 가서 쥐 장조 쥐 장조 는샵이 하나 입니다. 전음도 올라가면 A플랫 플랫이 flat, 4개 입니다 이번에는 반음도 올라가면 샵이 3개의 A장조입니다 네 이번에는 반음 더 올라가면 B 플랫. 플랫이 두 개죠. 마지막으로 반음도 올라가면 B장조입니다. 샵이 다섯 개. 네, 이것으로 12개의 장조로 한옥 연습곡 1번을 한옥타브만 가지고 해봤는데요. 이걸 직접 해보시면 알겠지만, 손가락이 좀 편하지가 않아요. 원래 C장조로만 치는 거기 때문에, 어, 검은 건반이 많이 껴있을수록 뭔가 이렇게 불편합니다. 손의 포지션이 너무 좋지 않아요. 네. 제가 좀 빠르게 대충 친 것도 있지만 어 원래 그렇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음을 정확히 친다라는 그런 개념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손가락 근육, 손가락 근육을 단련시킨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하나 12개의 장조의 음계를 좀더 확실하게 익힌다라는 생각으로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